방식은 창업비용은 제가 다 지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수TV의 성광수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제 한달하고 10일이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구독자 1000명을 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광수TV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아야지 앞으로 방향이나 이유도 아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오늘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운동을 하다가 대학교가 정해진 순간에 마지막 게임 때 다리가 새동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수 없는 경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궁금한 쪽으로 했더라도 내가 뭐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는데 뭘 해야 될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시작하게 된게 장사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장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점상까지 합치면 은 제가 다섯 번을 망했더라고요 오기도 생기고 뭐 어떻게든 성공 싶은 마음에 영업사원 하면서 돈 벌어서 또 가게 하고 영업사원에서 버는 대로 모아서 가게하고 또 망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다섯 번 정도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번 망하고 거의 한 19년, 18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장사 노하우나 흘러가는 흐름성은 그 정도 지나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장사할 때 아니면 막막할 때 20대 초반에 장사할 때 누구 하나가 저한테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방향성 잡아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책을 찾아보도 제대로 된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수TV를 한 이유가 다른 사람은 안 했던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장사 오픈 전부터 음식 만드는 개발 과정, 세팅 과정 그리고 인테리어 과정 쫙 보여드리고 싶어서 광수TV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수TV에서 하나하나 비교해서 단답형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거보다 제가 애초에 원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원테이크로 장사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에 성공할 때까지 그거를 광수TV에 놓고 싶어서 앞으로 광수TV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설명해 드리면 아실 겁니다. 앞으로 광수TV는 구독자 20만명이 됐을 때 20만명 중에 정말 열정을 가지신 분 정말 장사를 하고 싶은 분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 저희 구독자 20만명 중에 한 분을 뽑아서 가게를 차려드릴 겁니다 방식은 창업 비용은 제가 다 지원합니다 선발 조건은 지금 보시는 영상에 사연이나 왜 장사를 해야 되는지 왜 자기가 뽑혀야 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발 방식은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후보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그 10분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선택해서 가게를 차려줄 생각입니다. 뽑는 기준은 기준점을 두고 뽑지는 않습니다. 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외식 쪽에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몇 분을 초청해서 같이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있으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저는 20살 때 했지만 17, 18살 때 부터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게 장사입니다 그건 의지에 따라서 선발 기준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저희가 뽑지 않는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셔도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뽑을 생각이고 특히 부부들 꼭 참여하십시오 저희가 선발 기준은 따로 없기 때문에 정말 장사에서 꼭 성공하시고 싶은 분들 참여해 주십시오 20만 구독자 때문에 한 번만 뽑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반년마다 계속 뽑을 생각이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두번세번 번 참여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을 뽑아서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아무 정보 없을 때 힘들었던 외식업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촬영을 해서 앞으로 외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창업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남기고자 합니다 저처럼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저처럼 시간을 너무 까먹지 마시라고 누구 하나 발목 잡고 싶은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장사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고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촬영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면서 정말 정말 도움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찍는 거니 제 영상 보시고 정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명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야지 앞으로 제가 힘을 받아서 많은 분들을 더 창업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